1품분 명의 아이정원 교수입니다. 우선, 어,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어려운 발걸음 하신 만큼, 어, 정말 인생은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실 거라고 저희 확신하고요. 어, 특히 저희 이제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어, 특별히, 어, 남성분도 계시고요 예. 어, 체중 조절에 대해서 일생에 한번 이상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젊었을 때 좀, 어, 체중이, 어, 정상 체중이었을 때는 그런 그리 고민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많이 겪으면서 그런 경우를 겪을, 겪게 될 경우에 더욱더 체중에 대해서 또 어,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살이 붙죠 그럴 때 어, 체중 조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체중은 실제로 그 여러 만성 질병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건강... 을 위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오셨, 오셨으니까 또 굉장히 그 좋은 메시지를 아주 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 나가실 거라고 또 저희들 확신하고요. 그리고 나가셔서라도 가족들과 또한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 어 함께 이 나누 가지고 계신 가지고 나가신 지식을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못 오셨지만 또 주변 분들과 함께 이 지식을 나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퀴즈를 우선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퀴즈를 어, 푸셔서, 푸신 다음에 그 종이를 옆에 이제 도우미 분들한테 주시면 끝날 때 어,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열 분께 어,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잘 보시고요. 예. 어, 이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정답을 고민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이미 적으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웃음> 예, 3대 열량 여, 영양소의 3가지는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무엇이다. 예,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답을 적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 안에 두 개의 단어 중에서 맞는 단어를 골라주십시오. 네, 섭취에너지보다 소비에너지가 적으면 살이 찌는지 빠지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음, 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웃음> 도전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을 우선 네, 보시고요. 어,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좀그 동영상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동영상의 연사는요, 로버트 베론 박사라고 실제로 그유니버 a s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UCSF 굉장히 의대로 어,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죠. 예, 거기에 있는 웨이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어더 아메리카스 탑닥터스의 어,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The Outstanding Primary Care Physician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어, 훌륭한 닥터, 훌륭한 의사 분 중에 한 명으로 미국에서 선정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또 어,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음,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그런 이제 어, 발표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어, 청중들도 어디어스들도. 일반 그냥 일반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나 쉽게 고 설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우선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잠깐의 설명 후에 또 이지선 선생님 모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리고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next uh, myth is being obese is worse for your health than being sedentary. Um, so, so this really speaks to the issue of fit versus fat. Uh, what's worse? Uh, and again, I apologize, these slides got a little misarranged on the, by the technology, but uh, this is an older study, and I'll show you some newer ones in a moment. Uh, but, It, it speaks to this issue of maybe the easiest way to get oriented here is to look down here at this part of the slide. And what they did in this study was they took uh, a very large group, in this case it was men, the next one will be women, uh, and they put them on a treadmill test and evaluated their fitness. And so they uh, exercised h e m measured their oxygen uh, capacity, oxygen production, um, And, and just put them in two categories and said, you're fit and you're not. Um, and what does that mean in modern uh, parlance? Um, if you've had a treadmill stress test and you've made it well into the third, uh, third phase or fourth phase of the treadmill, that's what I'm talking about. Or maybe in more practical terms, if you can walk for about an hour uh, and walk at about uh, 17 uh, minutes per mile, Um, you know, three miles, uh, three miles and change for an hour, talk while you're doing it, wake up tomorrow and do it again. That's sort of what I'm talking about uh, as fit here. And they used as a reference point, uh, again, those people who were normal body weight and fit and compared what happened uh, based on uh, the different elements that is what your weight was and what your fitness was. So the first thing they showed, which was not new, was right here, and again this number should be right here, that if your weight was in the normal range, that body mass index of 18 and a half to 25 or so, and you were not fit, you had a two-fold risk of death, this is total death, death from all causes, in the next 14 years. So again, pretty big risk factor, akin to what we were showing for uh, obesity before on the other study. So a sedentary lifestyle that's uh, resulted in your not being fit clearly results in excess um, mortality. And if you look at cardiovascular disease, specifically, it's even stronger. Then if you look out here to the obese category, as you would expect, those people who are not fit and obese do the worst. The take-home point, though, is this group here, so the people who are e Obese, body mass index 30 or over, as we've defined it, that is 30, 40, 50 pounds overweight depending on their height, but who, for whatever reason, are still fit, do fine. Now don't get confused, there are not equal numbers of patients in these two categories. Most patients who are obese would not qualify as fit, but those that do, do very well. Now, The other thing that's a little bit striking about this and not seen in all the studies is that this group here, the people who are obese and fat, uh, obese and fit, do even better than those that are normal weight and not fit. And this suggests that being fit trumps being fat. That is, even if you're overweight, you can have a healthy life if you're fit. Now, not all studies show that relationship. And so this is not one I can hang my hat too strongly on. But all the studies show this relationship here. That is, if you're obese, if you're fit, you do much better. And I'll show you a lot more detail about some of the reasons of this as we go along. But this is a pretty reliable observation uh, and leads to one of the conclusions that we'll go to at the very end, which is one of the goals of weight management and life in general, I would argue, is that you want to be as fit as you can possibly be at the weight you're at. So rather than thinking about your weight, think about fitness, and think about your weight secondarily. OK, a y the next uh, myth, if you will, is to talk about now. I just, just glorified exercise, right? I just said exercise can save lives, and it can. Uh, but here's a myth. or at least n o a t h one I'm g o i n g to put up uh, for discussion. Uh, exercise is essential for a successful weight loss. Uh, 60% of adults don't exercise regularly and 25% are totally sedentary. I, I think I won't go over this in great detail, uh, but it shows the trend over the last, uh, how we become increasingly inactive Uh, no surprise uh, to you all uh, over the course of the last several decades. Now, the point I want to make here is that exercise is essential for well-being and uh, control of most medical illnesses, uh, long life expectancy, uh, and many, many other benefits, some of which are reviewed. The problem is exercise alone doesn't do much for weight loss. And so, as a physician, I not uncommonly see patients who come in and say, uh, you know, I don't understand, I joined the gym, I'm exercising three days a week, and I'm just not losing any weight. Uh, and I don't say this to them, but I'm saying to myself, uh-huh, right? I know that because that, in fact, is true. And the reason, uh, just for the evidence first, is if you look at the studies uh, and say in this particular, this is a summary of Uh, all the different studies that uh, tried to control for exercise uh, per se. Uh, and uh, the best studies here were the most controlled. And a typical design is you put people on a diet of any sort, and then you put the other group randomized on a diet, all, the same diet, uh, but then you also have that group exercise. And then you follow them over time, and in fact, the exercise plus diet group loses a couple pounds more than the uh, diet alone group. So there's very little to speak of in terms of large amounts of weight loss from exercise alone. Now it is true that if you exercise more, you lose a bit more weight, so there is a dose effect. And that's true in terms of duration of exercise, duration and frequency of exercise, and also intensity of exercise. And those are the three metrics. How often do you do it? How long do you do it for? and how intensively do you do it. But as I implied earlier, even if you don't lose weight, lots of good things happen. So if you have a blood pressure problem, your blood pressure goes down. If you have a triglyceride problem, that's what trig-TG stands for, your blood triglyceride goes down. If you have a blood sugar problem with or without diabetes and you exercise, your blood sugar goes down. And all this happens without uh, any change in your body weight. So clearly benefits from exercise along the lines of what we've been discussing, uh, but it would be a mistake to think that you can lose uh, 10 or 15, 20 pounds uh, based on increasing your exercise alone. Now there are extremes, of course, and again, as with all the studies I'm going to show tonight, these are averages, that means there are people who, who lose more, but on, uh, in general, on average, uh, there's not much to write home about. And this is just another list of all the different benefits of exercise, despite the fact that you don't lose a lot of weight, um, you do get improved fitness, the way we talked about, decreased risk of chronic illnesses, well-being, independent functional well-being, decreased the bad abdominal fat, uh, some evidence about improvement in mental uh, functioning, and as I showed you, decreased mortality. All great, all crucial. Uh, but not weight loss. Okay, I'll come back to that point and show you something that exercise is really good for, though, in just a few minutes. All right, the next one is the macronutrient composition of the diet. And by macronutrients, I mean protein, fat, and carbohydrate. Remember, there are only four things in the diet that, from which you get calories, those three a n d alcohol. Uh, and those are generally called the macronutrients as compared to the micronutrients, which are vitamins and minerals. And the macronutrients, that is those things in the diet from which we get calories, and here I'm not talking about alcohol, but protein, fat, and carbohydrate. So the, the statement is the macronutrient composition of the diet, the proportion of protein, fat, and carbohydrate, predicts the amount of weight loss. Um, and again, this is a commonly, uh, this has been until the last, say, three or four years, commonly thought. And I think the current science suggests that this is not the case. Now, many of you are old enough to remember uh, Atkins on uh, the Johnny Carson show, and Stillman, and Stillman throwing things at Atkins, and was it fat, was it protein, and then Scarsdale came along, and then his assistant killed him. Uh, and so there's been, there's been a lot of stuff about low carbohydrate diets and macronutrients and diets uh, for the last 30 or 40 uh, years. Uh, but a lot of this has been sorted out in the last three or four years with studies like this. And again, uh, a little bit transposed on the slide. This is one, but one of about a dozen studies, and I just picked this one, but uh, there, there are literally a dozen studies now that show basically the same thing. So this was a, a medium-sized study uh, where they uh, randomly assigned patients to four common diets. The Atkins diet, which is a brand-name low-carbohydrate diet. The Ornish diet, which is a brand name uh, vegetarian diet, so this is low carbohydrate here. This one's high carbohydrate here, because it's uh, mostly fruits and vegetables and whole grains. WW stands for Weight Watchers, which is a balanced diet, uh, balanced macronutrient, but tends to be higher in carbohydrate, high in fiber as well, and the Zone diet, which unfortunately That number here. The Zone diet is one of the more uh, the popular weight loss diets, a little bit out of favor of late, but still around. Which is more balanced macronutrient, so equal amounts of fat, carbohydrate, and protein. So you have a low carb, uh, high high protein. You have uh, high carb, high carb, and balanced. So three three or four different uh, types of dietary approaches. And uh, the first thing that you see, this is when you take all, the, all 40 in each group and no matter whether they stayed on the diet or not, you can see about only half the people stayed on the diet, so that's no surprise. And this shows the amount of weight that they lost, so again with the, uh, the slight movement of the, the number here, but they all lost about three kilograms or so, so about six or seven pounds. Following weight loss, patients can return to a normal, sensible calorie intake. True or false? Well, that unfortunately is also false. So let me put some numbers on this. So if you needed 2,000 calories to break even, and I put you on, or 1,800, I think I said before, 1,800 calories, and I put you on a 1,300 calorie a day diet, and you do great, you lose an average of a pound a week, And, you know, for four to six months, you lose a bunch of weight, Your weight begins to stabilize, and you move into the weight maintenance phase. If you then go back to 2,000 calories a day, you will gain the weight back. So it's a very sad truth that the amount of calories you need to break even after a diet is substantially lower than what you need before the diet. And I'll explain why in a minute. And how do we know that? It comes from something we call the National Weight Control Registry. Uh, they have a nice website in which you can go look around. Uh, you can sign in here on your, on your own if you meet the criteria, which is you meet it to lose 30 pounds uh, of weight and keep it off for a year. Uh, most of the people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are Caucasian women, but they've lost even double the weight. They've lost uh, almost over 60 pounds and kept it off for five years. So these are the, quote, successful dieters, right? And the question is, what do they got that the rest of us don't have? What do they do uh, that everyone else doesn't do? And just as an aside, just to make the observation, many of these people were overweight as kids, and many of them had uh, parents who were overweight. So it's another myth I could have shown you is that if your parents are overweight, you can't possibly lose weight. That's false. And similarly, if you have juvenile onset obesity, that i s you were heavy as a kid, it's also wrong to say you can't lose weight. Many of these people did. So, two other myths. So now we're up to 15, I think. Uh, and 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that these uh, individuals, mostly women, share in common. 네, 그래서 이 로버트 베론 박사가 얘기한 것들을 이제 보시고 어, 어떻게 좀 많은 음, 어, 지식을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베론 박사가 얘기한 것을 저희가 좀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말한 것이 살찌는 것이 운동 부족보다 건강에더 나쁘다라고 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 운동을 해서 그 몸이 이제 운동에 잘 적응이 돼서 오늘 한일마일 걷고 한 3마일 걸어도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3마일 걸을 수 있는 어 이런 이렇게 핏한 그런 몸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제시하면서 어 실제로 사망률과 사망률과 핏하고 핏하지 않고 그리고 체중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는 테이블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이 저널에 나온 이 스타디가 나온 은 좋은 전달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배란 박사 얘기하기를 정상 체중에 있더라도 정상 체중에 있더라도 피 타지 않을 경우, 운동이 부족해서 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사망률이 정상 체중이면서 피한 사람에 비해서 이 일이 이제, 그, 어, 이제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 비해서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2.2배, 약 2배의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만 내에서도, 비만 내에서도 똑같이 비만인데, 똑같이 비만인데, 핏한 사람에비해서 핏한 사람은 1 정도 되죠. 1, 1. 비해서 핏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3배, 3배 정도 되는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 것이고 그리고 이 스타디에서는 다른 스타디들은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정상 체중이면서 피트하지 않은 사람, 피하지 않은 사람은 정상 체중이면서 피트한 사람의 2.2배죠. 반면에 비만이면서 피트한 사람은 1.1배라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오히려 정상 체중이면서 피트하지 않은 게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이 스타디에서는. 네. 그래서 물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 다 일반화 시키거나 아니면은 어, 비만이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스타트에서는또 다르게도 보여지고 하지만 최소한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은 피트한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한 비만, 똑같은 비만이어도 피트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사망률이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요런 이제 슬라이드도 보여줬죠. 지금 개를 산책을 시키는데 자동차를 타가지고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걷기 싫은 거죠. 본인은 걷기 싫으니까 개는 운동을 시켜야 되고 겠 그래서 차를 타고 개는 이렇게 뛰거나 걷게 하고 본인은 살살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 교수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배런 박사 운동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고 나서. 어 약간 찬물을 꼈는 그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운동만으로는 살을 뺄수 있을까? 라는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 어, 다시 운동만으로 살을 뺄수 없다. 라는 것을 스테드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본인한테 왔던 환자들도 아 내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랬을 때그 배런 박사가 아 그럼 그럼 그렇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서 많은 스타트에서, 많은 스타트에서, 아주 많은 스타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운동만 가지고는 살이 빠지지 않고 실제로 같이 시기를 같이 해주셔야지 체중 조절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이진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중에 정말 많은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황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 저탄수화물하고 육류를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고 탄수화물 대신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따져가지고 하는 다이어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되는지, 지방을 적게 먹어야 되는지, 탄수화물 을 적게 먹어야 되는지 그냥 고민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확 낮출 것인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탄수화물 저탄수화물이 살을 더 빠지게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요즘 최근에 많은 스타일들 통해서 좀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리는 무엇이냐면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건강한 음식으로 칼로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 결국 이내 나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 내가 탄수화물을 줄일 것인가, 지방을 줄일 것인가, 단백질 줄일 것인가. 에 대해서 뭐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최근 연구를 통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는, 어, 존 베런, 아 그, 그, 로버트 베런 박사가 얘기했듯이 상관없이, 상관없이 다잘 빠진다. 잘 빠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또한 가지는 이제 살을 성공적으로 뺐습니다. 빼고 나서 그 2,000 칼로리 먹던 사람이 1,300 칼로리 먹어가지고 살을 뺐단 말입니다. 살을 빼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유지란말입니다 그러면 요요현상이 오고요. 실제로 요요현상을 많이 겪은 사람의 경우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어,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요현상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 이제 안심이 되니까 그리고 일단 빠졌으니까 다시 어, 칼로리 조절에 힘들어져서 그 전에 먹던 칼로리와 비슷하게 먹게 되면 다시 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빠지고 나서 빠지고 나서 아 내가 이 상태가 좀 먹어도 유지가 되겠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결국 에너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만큼 이제 치게 되기 때문에 더 들어오는 걸더 올리면 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어,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베란 박사가 웹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여기 웹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의 특징을 특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다이어트 후에 체중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했을 때첫 번째 운동하기운동하기 운동하기. 그래서 일주일에 여섯 뭐번 얘기하고 있지만 힘드실 경우에는 뭐 3, 4번이라도 30분 이상 예. 땀을 흘린 정도로 어. 예. 그 심장 박동이 좀 이렇게 예. 빨라질 정도로 뭐 중중도 정도는 이제 30분 정도 운동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칼로리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지방을 아무래도 어 고지방이 튀긴 음식이라든지 고지방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왜냐하면 지방 자체는 다른 탄수화물이나 정답이신, 정답으로 알고 계시는 그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어더 많은 칼로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칼로리를 이제 어 가지고 이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다른 영양소보다는 칼로리 함유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지방으로 먹으면서 저 칼로리를 유지하자. 예, 그리고 몸무게를 배런박사는 어, 하루에 한 번은 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재서 자꾸 이제 본인의 몸무게 조절에 어, 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음, 이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즘 우리들의 이제 생활 패턴을 말, 말해주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요. 그 운동을 이제 하러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다들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으로 올라가기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 피트니스, 그 헬스클럽에 가면서 에스컬레이터를 다 타고 올라가는 어, 그런 음, 요즘 저희 우리나라도 렇고 많은 서진국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제 생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어, 초청 강사님을, 어, 연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이지선 선생님은요, 어, 지금, 어, 서울 강남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에 아카토리 대학교 서울성모병 영양팀의 인상영양 유니트 매니저로 계시고요. 어, 저희 순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를 졸업하시고 또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총영양사로 지금 한 13년에서 14년 정도로 어, 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또 비만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 하셔가지고 치료도 하시고 어,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어렇게 모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그런 음, 팁과 강의, 강연을 의강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기, 신원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눈을 좀마주치고 이렇게 안경까지 쓰고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시선을 주시질 않으시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학교에서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주시고, 강의실에 와보니 참 좋네요. 그래서, 예, 네,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지금 오늘 날씨 많이 추워졌거든요. 어제 오늘 많이 좀 날씨가 추워져서, 아침에는 좀 걱정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시는 걸 보니 참. 기분도 좋고, 나름도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좋은 동영상도 보여주셨고, 그 박사님 말씀하시듯이, 이 비만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이제, 치료 방법이 요즘에는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물를 적게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다가,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영양학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3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이런 쪽으로 해서 이론들이 많이 접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환자들에게 접근을 했을 때좀더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생활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올바른 체중 감량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래서 식사후법 바로 들어갈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뚱뚱했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개인적인 역사를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인류학적으로 일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봐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네, 산업혁명 이후 에 네, 고등학교 때 공부 굉장히 잘하셨죠?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원시시대, 뭐 신석기, 구석기 이런 시대에도 과연 비만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죠. 먹을 것은 없고 활동량은 많고 그만큼 움직여야지 자기가 먹고 살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비만이 좀 문제가 되지 않, 않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때도 이런 그 유물들을 발견이 돼요. 보면 굉장히 풍만 하죠. 이때는 이렇게 비만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 이렇게 하면 애잘라. 예, 다산의 상징, 그 다음에 음, 하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이 발달을 하고 운명이 발달을 하면서 먹을 것은 풍족해지고 우리가 움직임이 굉장히 적어졌죠.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수술적인 요법을 요할 정도에 굉장히 좀 거대하신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볼수 있고요. 저희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수술받으러 병원 오신 분들을 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비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 비만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 포스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외형적으로 통통한 것과 날씬한 것 중에 통통한 것을 비만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비만에 대해서 들으러 오셨죠? 네. 맞나요? 보통은 이렇게 좀 체격이 크고, 이런 분들을 보고 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 워킹을 하는 패션쇼에서 멋있게 워킹을 하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날씬하죠. 이분들은 그럼 비만이 아닐까요? 저희가 이분들을요, 체지방을 측정해보면 25%, 3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하 운동은 거의 안 하시고요. 다이어트로만 체중 조절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날씬하지만 안에는 체지방이 많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겉보기, 외형이 아니라 몸 안에 남는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다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먹는 것과 쓰는 게 같다면 어떻게 체중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먹는 것이 쓰는 것에 비해서 많다면 어떻게 되죠? 예, 체중이 늘어나고 예, 비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때 비만은요. 먹는 것이 쓰는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분의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비만은 왜 관리를 하는 이제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지.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그 알고 계시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들이 다 비만이라고 흔하게 알려져 있고요. 또 간에 가서 지방이 많이 쌓이면 지방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엔 조그만 꼬마 아이들도 이렇게 좀 통통하고 아예 예쁘다 하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도 지방관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가 제일 고생하죠? 네, 다리가 고생을 하죠. 그래서 관절염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 가시면 다들 체중 조금만 줄이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절염이나 보행장애, 어떤 큰공격의 질환들에도 시달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첫번째 이제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되고요. 또두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자, 멋진 근육질 남자가 다있어요 그러면 이성에게도 다가가기도 쉽고, 이성도 또 나에게 접근할 텐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음에도 이렇게 배나오 아저씨면은 우리도 싫죠. 아니에요? 네, 우리뜻이어고요 마찬가지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심리적인 위축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비만하신 분들은 약간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애들, 얘기들 많이 하고요. 또 아이들은요. 어른들 같지 않아서 놀려요. 옆에 좀 통통한 툴툴, 애들이 있으면 은 놀리거든요. 놀리다 보니까 굉장히 애들이 이렇게 숨어들고 활동 잘안 하려고 하고 또 그게 다시 악순환이 되고 아니면 애들이 굉장히 낙천적으로 변해요. 애들이 놀려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식의 심리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비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체중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감량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적정 체중을 하더라도 이 체중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 체중을 감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이제 실제적인 식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그러면 적정한 체중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서 첫 번째는 표준 체중 한번 구해 볼게요. 표준 체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적당한 체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표준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남자는 키를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를 해서 두 번을 곱하시고 거기에 22를 곱하시고요. 여자분은 키를 미터로 해서 두번 곱하신 다음에 21을 곱하시면 돼요. 지금 예, 열심히 구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본인 키 한번 보시고요. 왼편에서 보시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두 선이 만나는 점을 보세요. 그래서 내 키가 160cm다. 그리고 여자다. 그럼 표준 체중이 보이시나요? 53.8kg가 표준 체중이 되겠습니다. 여자분 뭐1 6 5 이시면 57.2kg가 표준 체중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내가 가장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권장할만한 체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표준 체중을 이용해서 내 스스로의 비만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실 일은 나의 비만도를 체크해 보는 건데요. 비만도는 내 현재 체중을 앞서서 구하신 표준 체중으로 나누고요. 거기 100을 한번 곱해 보세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앞서서 말씀드린 표준 체중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 한 0.1을 곱하신 음, 플러스 20% 이상은 비만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좀 되셨나요? 혹시 비만이신 분? 아 그렇게 여쭤면 안 되죠. 다들 정상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 현재 비만도를 아시고 내가 만약 과체중이라면 약간 정상 범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만이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들을 바탕으로 체중 감량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외형상의 문제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실 거면 그러면 나한테 적당한 열량은 얼마나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열량을 구해보시는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구하신 체중 아니면 내가 그 지금 정상체중 범위 안에 있다면 내 체중에다가 곱하기 30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표준 체중이 50이라면 곱하기 30을 하면 얼마죠? 네, 1500칼로리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체중이 한6 0인데 정상 범위라면 1800칼로리 정도의 식사를 하시면은 내 체중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체중을 만약에 내가 감량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내 체중에다 30을 곱한 다음에 그 권장량에 비해서 한 500칼로리 정도를 뺀 상태의 열량을 섭취하시게 를 되면은 일주일에 한 0.5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체중이 7 0 k g 70kg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30을 하면 2100이 되고요. 2100에서 500을 빼면 예, 16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면 를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0.5kg 한 달이 지나면 2kg 정도의 체중감량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안전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음, 본인에게 필요한 열량을 세 번째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량은요, 본인한테 이제 필요한 열량을 구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인터넷 뒤져보시면요, 많아요. 밥은 한 공기에 몇 칼로리, 빵은 한 개에 몇 개, 피자 한총몇개다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 드시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영양소 각각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지 건강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량적인 계산 부분을 좀더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식품 교환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이 식품 교환표를 이용을 해보시는데요. 식품 교환표라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미리 음식을 다, 식품들을 보고 그 안에 영양소의 구성이 비슷한 것들끼리 짝을 지어서요. 나눠봤더니 크게 6가지 식품군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식품들끼리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해 놓은 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6가지 식품군이 이제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이렇게 6가지로 나누는데요. 쉽게 이제 실천을 하실 때는 이 곡류군은요. 보통 이제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밥 종류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육류 군하고 채소 군은 어머님들이 아마 쉽게 아실 거예요. 반찬으로 고기 반찬과 채소 반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두 가지로 그리고 거기에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기름 이렇게 세 가지 분을 이용해서 우리 반찬을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유 분하고 과일 분은 간식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가지 식품 군을요 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계산한 나에게 필요한 연령에 맞춰서 시 식사를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1500칼로리 식사를 보통 일반적으로 그 여성분들 다이어트 할 때는 가염 권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식사를 이제 예를 보여 드리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하나씩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연령을 구하시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단위수가 적혀 있거든요 그 단위수를 이카에다가 이렇게 한번 배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공유, 어육류, 채소, 지방, 우유, 과일 순으로 배열을 하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 세개 맞춰서 적당하게 이렇게 숫자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니까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해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신 다음에 이 식품군 하나하나가 뜻하는 그 숫자 적혀있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바로 공유군밥 그러니까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밥 종류는 하루에 7이라고 적혀있는데요. 하나의 양을요, 저희가 약속한 양이 쌀밥, 보리밥, 어떤 밥이든 그 밥을 기준으로 3분의 1공기 담겼을 때를 하나라고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좀어렵게 얘기하면 1교환 단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숫자 하나는 밥 3분의 1공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 7이라고 적혀있죠. 1500칼로리에서는 7 정도의 숫자를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그러면 드실 수 있는 밥량이 얼마가 되죠? 네, 3분의 1 공기 짜리 밥을 7개 정도 드실 수 있는 분량이 되죠.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숫자를 나눠서 이렇게 7이라는 어려운 숫자로 가르쳐 주느냐 그냥 뭐한밥 7부? 8부? 이렇게 알려주면 될 텐데 라고들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아침에 빵을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국수나 뭐 수제비 뭐 이런 것들로 간단히 식사를 때우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때 밥량하고 비교해서 나한테 적절한 그 밥이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3분의 1 공기를 저희가 숫자 하나라고 약속을 하고요. 보시면은 식빵 한쪽을 드시는 게요. 밥 3분의 1 공기는 똑같은 영양소와 똑같은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요. 7일이라도 숫자를 가지고 아침에 내가 밥이 먹기가 싫어요. 그러면 빵을 몇 쪽을 드시면 되죠? 네. 뭐 저는 나는 아침밥을 많이 먹으면 려세 쪽을 드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한두쪽 정도로 드시면 되고요. 네. 국수는 반 고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국수의 양이좀 가늠이 안 되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라면 있죠. 시중에서 판매하는 라면. 그한봉지가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숫자로. 네개 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수야 저런 숫자로 네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라면을 하나 끓여서 네개를 먹고 나면 왠지 좀 부족하죠 밥한고기를 거기다 말아서 드셨어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되죠 네, 정확하게 7이 나오죠 하루 드실 밥을 한 번에 다 드시는게 <웃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수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실 때도 내가 밥을 드실 때 조절하시던 것처럼 같이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식품 교환표를 이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쉽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관 가심 많이 하시죠. 옥수수, 감자.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연체 들어가시면요 떡 종류도 많이 드세요. 인절미. 보시면 인절미 세 쪽이 밥 3분의 1 분기와 같은 영양소와 같은 영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옥수수, 감자, 그다음에 달지 않은 비스켓 다섯 쪽 정도가 숫자로 하나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내가 간식이나 아니면 다른 식사를 할때꼭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찬으로 들어갔는데 반찬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육류군인데요어육류군은 크게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돼요 고기와 생선 두부와 계란. 그리고 그 크기 하나는요. 계란 크기로 생각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계란 크기로 하나를 먹으면 숫자 하나 먹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하루의 양은 다섯 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제가 1500칼로리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를 드시는 게 저희가 가장 권장하는 고기 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유 계란 크기로 다섯 개면 너무 적어요.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본인이 밖에 나가서그 그 외식하실 때를 자꾸 생각하셔서 그래요. 또 우리가 하루에 고기약 다섯 개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먹는 양보다도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뭐 고기 종류를 안 먹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 단백질 종류는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은 좀 잊지 마시고요. 하루에 다섯 개 정도는 꾸준히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채소 반찬 두 번째에서 이제 채소 반찬 종류 두 번째에서 채소군이 있는데요. 채소군은 양은 7이라고 정해드리긴 하지만 열량에 비해서 굉장히 부피가 큰 군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제 반찬으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 채소군에 대해서는 양은 정해져 있지만 특별히 제한하시지는 않아도 열량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아서 어, 반컵 정도 되는 나물 종류로 반컵 정도 되는 분량을 하나다라고 하고 하루에 한 일곱 개 정도를 권장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드시던 식사를 잘 드신다면 이 일곱 개 정도는 한국 사람 식생활에서는 그렇게 벗어나지 않은 양이니까 그대로 그냥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방인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 이 지방을 완전히 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방 속에서도 뭐 필수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루에 지방 3, 3단위. 그 식용유를 하면 작은 술로 해서 한 3술 정도가 되는 양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리할 때 쓰는 뭐 참기름 쓰시고 들기름 쓰시고 식용유를 쓰시고 이런 양으로 이 3스푼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조리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튀김이나 부침종류를 좋아하신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기름량이 좀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가지식품군에 그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항상 식사를 하실 때 맥기상차림을 이 기준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주세요 첫 번째, 내 밥량이 적절한지 공유근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반찬이 적절한지 고기와 채소, 반찬이 두 가지가 다 있고 혹시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너무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지를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찬 만들 때 쓰는 기름 양이 너무 많지 않은지 여기까지 확인 해주시면 상차림 확인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간식을 하시는데요. 바로 우유하고 과일이고요. 첫 번째 우유는 어, 우리 왜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작은 팩 있죠 우유 200cc짜리 작은 팩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하루에 나하 하나 정도를 권장하고요 우유는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그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잔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저지방우유를 권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일인데요 예전에는 다이어트 하실 때 과일도 굉장히 많이 드셨었어요 식사도 안 하시고 과일로만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요 이 과일이 당질 함량이 높아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탄수화물 비율로 얘기를 하는데 이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도요 하루 양은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0칼로리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두개 그때 하나의 양이 사과는 한 3분의 1개 정도 요즘 이제 귤 많이 나오죠. 귤은 한개 정도, 뭐 키위나 토마토 이런 것들은 한개 정도 분량이 되고요. 오렌지 주스를 하더라도 한반컵 정도가 과일 하나로, 하나와 같으니까 혹시나 주스를 드시게 되면 그날 드실 과일 양과 꼭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500칼로리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보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예, 각 식품군 여섯 가지 별로 저희가 이제 숫자를 적어 놨고요공류은 7단위, 하루 7단위인데요. 이걸 이제 배분을 해보면, 아이고, 슬라이드가 좀 틀렸네요. 예, 아침에는 3분의 2 공기 정도, 점심에는 1 공기 정도, 저녁에는 3분의 2 공기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용류는 하루에 5개니까, 뭐 아침에는 계란 크기로 하나,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개 두개 이렇게 배분해 보시면 되겠고요. 채소는 저희가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이어트 기간이라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은 편수에 쓰시던 거는 그냥 사용을 해주시고요. 튀김이나 부침 종류만 좀 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1500칼로리 식사로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는 우유 하나, 저지방 우유 하나 정도를 이제 중간 간식으로 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과일, 사과 한 3분의 개 포도는 한 19번을 보에 적혀 있거든요. 그 정도 양을 하나로 생각하시고 간식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하루에 1,500칼로리를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상차림을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이렇게 상차림 하시죠. 항상 차려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반년이 나한테 맞는 양이 적절한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 반찬이 여기 왼편 쪽으로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내가 한 개나 두 개의 양에 맞춰서 보기를 섭취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채소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기름이 사용된 조리법은 혹시 없는지, 이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요. 아, 이제 됐어 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으로 이렇게 우유와 과일 종류를 약간씩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사연량 조절하는 방법 앞에서 표준 체중도 구해보셨고 비만도도 평가해보셨고 나에게 맞는 연량에 맞춰서 식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신뢰도 보셨는데 여기까지도 만약에 나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시면 딱이 문장만 기억을 하세요 우선은 나에게 적당한 양이 적당하다는 건요 내가 통상적으로 살았을 때 체중이 늘지 않더라 라는 정도의 양이라면 나한테 맞는 정도의 연량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절한 양 기왕이면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걸 이용해서 을 정당한 양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을 그 다음에 하루 세끼 식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한끼 식사를 적게 드셔가지고 나머지 두 끼에 그걸 보충하시는 것보다는 세끼 식사를 드시는 분이 훨씬 더 체중감될 효과가 좋고요. 세끼 식사를 드시면서 어떤 영양소로도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식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식습관, 그 식사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니까 리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패턴이 좋아요. 어떤 특징적인 식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조절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식사 양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그 식습관 중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좀 손을 대드리면은 체중 감에 효과가 있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경우를 한네 가지로 제가 임의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으시면서 내가 어느 식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은 훨씬 더 식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경우는 식사량이 전체적으로 많으신 분들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워낙에 많이 드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본인도 아세요. 나 원래 좀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쪄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한번 드시는 양을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뷔페를 드신다든가 같이 모여서 드시는 것보다는 내 양을요. 나는 밥한 공기면 한 공기, 반 공기면 반 공기를 정해놓고요. 그걸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고 만약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 방법을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드시 양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허겁지겁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얼만큼 먹었는지를 간혹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허겁지겁 드신다 하더라도 식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열량이 적은 것들을 좀 드셔주시면 배부르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두, 주위를 이렇게 좀 둘러보실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시작할 때 우선 채소 반찬이나 뭐 생채소 같은 것들 이용을 해서 저열량식품부터 선택을 해주시는 게 이분들은 관리를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다음 혹시나 식사량이 많으시면 저요 간식량까지 많다 그러면 식사 양보다는 간식량을 먼저 건드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우선은 줄일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좀 기름진 간식을 선, 그 많이 선택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요 또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자꾸 먹는 걸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타입이라면 다른 취미생활을 좀 개발을 하셔서 먹는 것으로부터좀 벗어나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식사량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가식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머니들이 제일 많으신 그런 경우세요. 오시면 다들 처음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진짜 밥 조금 먹어요. 이만큼 먹을까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어요. 근데 왜살은 찔까요? 이게 이제 하소연이시거든요. 본인이 간식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하세요. 그리고 자꾸 떼우세요 식사 대신에. 그래서 새끼 식사가 모두 다그 간식이 식사를 대체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간단하게 떼우고 또 점심은 또 혼자 차려먹기 뭐 하니까 떡몇 조, 과일 몇조 이러면서 이제 떼우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고요. 손에 잡히면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쉽게 접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집에 사다 놓지 않도록 권해드리는 게 좋고 굉장히 여러 번 이제 그 간식을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10시에 조금, 11시에 조금, 12시에 조금 이러신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진짜 하루에 간식을 몇번먹지 우선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루에 내가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번 횟수를 정해놓고 간식을 <웃음> 하시고 그 다음에 점차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간식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름진 간식을 선택을 하거나 그럴 때는 각각의 연량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그 식사 조절을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간식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 TV 같은 거 보시면서 간식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하고 같이 하면서 간식은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타일은 식사 양만 많은 경우에요. 간식은 안 드세요. 한번 드실 때밥두 공기는 기본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맨 처음에 나올, 나왔던 그 식품 군중에 처음에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공유근공유근의 섭취량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질식품 섭취가 많지 않도록 주의를 드리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식사는 천천히 해주셔야지 본인이 두 그릇 드셨는지를 인지를 하세요. 아니시면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천천히 하셔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밥은 양을 정해놓고 내 정해진 그릇에 담아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추가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워낙 양이 크셨기 때문에 요 본인이 마음을 다잡고 제가 한 공기 드시죠 그래도 꼭 반공기 드시겠다고 우기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반공기를 막 드시다보니까 힘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싱겁게 만든 반찬하고 좀 같이 드시는 게 식사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만든 반찬과 함께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 때는 이런 분들은 항상 식사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의외로 그 열량이 낮은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하시게 좋겠습니다. 본인도 한번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경우인데요. 양은 굉장히 적절해요. 정말 적게 드세요. 밥도 반공기, 반찬도 고기 한두 점 이렇게 드시는데요. 이분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보면요. 지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혹시 빵 중에 요 식빵하고 페이스트리를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세요?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페이스트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막 너무 그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시는 거예요. 네, 기름진 음식, 막 상상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양은 적지만 지방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이런 고소한 맛의 유혹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은 열량을 좀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충격요법이 돼요. 그래서 간 음식의 열량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기는 정말 적게 드시지만 그 부위가 어딘지, 부위에 따라서 열량 차이가 두 배, 세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섭취량이 정말 적절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도 유난히 뱃살 많은 부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그런 부위들을 좀 선호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위 그, 그런 부분들을 좀더시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지방들 집에서 꼭 음식을 해도 굉장히 지방량을 많이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좀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기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음식이 맛있다는 거를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담백한 음식 자체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참고 음식을, 담백한 음식을 드셔보시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팁을 드렸는데요. 정말 흔하게 많이 볼수 있는 이 사례들이고요. 아마 주위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혈액형으로 많이 사람을 구별을 하잖아요. 이런 식습관의 타입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맞춰서 관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연령관리 하시고 이 체중관리 하시는 게더 그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고 이게 식습 그내 몸에 이제 습관으로 배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 보다 보면은 그래도 또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려도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아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들 답을 충분히 하실 수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음속으로. 네, 한번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열량만 맞춰서 먹으면 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 하세요. 열량을 막 교육을 시켜드리고 1500칼로리 드세요. 뭐 1700칼로리 드세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저는 진짜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과일만 있으면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양소. 예, 정답이 막 보이죠? 3대 영양소가요 각각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각각들이 비율이 적절했을 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3대 영양소가 적절할 수 있도록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제한을 하면서 음식을 골고루 드실 수 있는 게.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가 한참 인기가 많았어요. 고구마가 섬유질 많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제 배우셨죠. 우리가 별류군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밥 3분의 1국이랑 고구마 한 중간짜리 반개 그림에는 없지만 중간짜리 한반개 정도가 같은 열량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드신다 하더라도 내가 밥 양을 조절하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고기보다는 생선이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연량 조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선도 고기와 같은 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이라 하더라도 과식하시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꾸 음식에 대해서 막 강조를 드리다 보면은 그냥 업고 움직여서 살뺄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앞에서 이정훈 교수 님도 주셨죠. 예. 운동을 가지고 체중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열량 그 관리, 식사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운동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유 한 잔을 드셔도 우리가 한시간을 걸어야 그 에너지만큼 소비를 할수 있고요. 피자를 한쪽을 드셨어요. 그러면 두시간을 걸어야지. 그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거는 체중 관리를 하실 때 식사요법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 양념처럼 더해져야 되는 거지. 운동을 너무 위주로 하셔가지고 식사조절을 하시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루에요. 운동시간이 3시간, 4시간 막뭐 이러세요. 근데도 살이 안 빠져요. 예. 네. 운동하신 걸 믿고요, 자꾸 식사량을 늘려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본인이 운동하셨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식사를 기본 거기에 운동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러신 분들은 아니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은 열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물을 뭐더 먹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고요, 물 종류나 냄에 열량이 그지 많지 않은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채소 종류, 그 해조류 그다음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안 되는 곤약 종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용을 하시면 좀 이제 골목감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바른 채소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앞서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식사와 활동량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인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식사 조절이 되면서 그 다음에 끊임없이 활동량으로 소비하는 양을 늘려서 체중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사 일기예요. 그래서 식사 일기가 뭐가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는데 일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에 있었던 일들은 다시 회상을 하게 되고 스스로 의 식습관을 좀더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므로써 내가 보이지 못했던 내 식습관 그 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몰랐던 식사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고요.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그 요즘 이제 비만 약재들도 많은데 사실 그 약재들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기들을 꾸준히 적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스트레스를 좀 버리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여러가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40, 50대 아중분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시댁 문제, 애들 문제 여러가지 것들로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셔야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금 움직이고 푸시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스트레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내가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걸 먹으면 또 살이 찔 텐데 찔 텐데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계시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다시 식사량을 늘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하시고 이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버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식사일기나 이런 것들 들고 병원에 오세양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정말 어느 쪽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식사량이 많은지 이런 것들 평가해드리면서 도와드리고요. 최근에는 이런 뭐 식사적인 거, 운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그 식습관과 관련된 행동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를 같이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중 관리를 하 여러 분야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게 많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이게 마지막인데요. 체중을 한번 빼셨으면요. 유지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요 대부분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요. 다 해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약도 써보시고 본인이 운동도 해보시고 해보시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세요. 내가 예전에도 20kg 뺐거든요. 그 다음에도 또 뺐거든요 그러시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한세번 이상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도 잘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체중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전 경험 때문에 또 미련을 못 버리시는데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체중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체중 감량이 어렵기 때문에 그한번 빼주신 체중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유지를 하셨을 때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어서 이 성공한 체중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유지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한번 이제 마음 크게 먹고 다이어트를 하셨다면 그체중 계속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좀 후반대 나갔다가 일단 활동량은 안 늘리고 식사량 그걸로 해서 지금 한 5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예, 운동량은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살짝 50대 조금 더 내려가고 싶, 고50한 1, 2 정도로 이제 만들고 싶기는 한데 그러고 이제 뭐좀더 해야 될지 저는 제가 이제. 그서그 일기 쓰시는 걸좀 권장을 해드렸잖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식사량이 많게 문제인지 간식량이 많은 게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음식의 종류가 문제인지 그걸 보셔가지고요. 한뭐 하루, 하루에 한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 그래가지고 우유 한잔 정도 딱 보고 려가거든요 밥으로 하면 요 크게 수저 하나 떠서 덜어내면 100칼로리가 줄어요. 그 정도만 줄여도 그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뭐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시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또 나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이 조금씩 조금씩 체중 느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시간 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면 바로 이제 주무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 그러니까 하나의 그 행동 지침처럼 6시 전에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전달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본인의 그 취침 시간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6시에 너무 엉매이셔가지고요. 나는 평소에 자는 시간이 새벽 1, 2시예요. 그런데도 6시에 끝냈신니고요 그러신 분들하고 나는 자는 시간이 1 0시에 하시는 분들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이제 봐서요. 뭐한 10시 정도에 추천을 하신다 그러면 6시 전에 끝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내가 자는 시간이 한 12시다 그러면 한 8시 정도 아니면 뭐 간단한 야식 정도 권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얼마 정도에 내가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음, 그 개인적인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측정해서 알수 있을까요? 음, 간단한 수식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이제 비용이 들지만 그것들을 측정하는 곳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한 1500갈로리 정도 이렇게 권장을 해드렸는데 내 권장량 중에 한 60에서 70%는 기초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 어떤 사람은 뭔가 근육 기초대사량을 늘리면 칼로리를 더 섭취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뭐 그렇게 들었는데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 기초대사량이 좀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요. 거기서는 차이가 음. 다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보면 예. 굉장히 살이쪘는데그 사람들을 어떤 기만저나 이런 걸 따질 때는 체방이나 이런 걸 따질 때는 기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가지고 우리가 비만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게 하셔서 근육이 많다라고 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저희가 주의깊게 관찰을 하는 걸로 그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 정말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분도 계세요. 그니 그러니까 체중을 억지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식사량이 늘어나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운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병적인 비만이 되며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운동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근육량도 적절하고 지방량도 적절하다면 계속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건강관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셔서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요. 제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근육세포는 계속 운동을 하는 세포들이고요. 지방세포는 자고 있는 세포들이에요. 자고 있는 세포들은 에너지를 별로 쓰지를 않고 근육세포들은 그걸좀더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사량을 갑자기 늘리시는데 그게 근육세포에서 다 해결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식사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좀더 도움을 받고자 할때 운동을 늘리셔서 근육을 늘려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근에섭 열량이 비교적 적을, 적다고 할 때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열량이 1200칼로리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경우는 식이요법으로는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1200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줄여야 되는 건지 그 사람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혹시 그러지는 않나요? 그러, 음,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평가를 하셨을 때 분명히 1200칼로리 이하를 섭취를 하고 계신게 맞나요? 어뭐권장열량이한 뭐 1600, 700이라고 할 경우에는 네. 그거보다 확실히 줄어 그러니까 1200, 300 정도를 섭취한다고 할때 음, 저희가 그 이제 본인이 평가하시는 거랑 분명히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도이 사실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적게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왜 체중이 안 빠질까요? 저희도 이제 모여서 고민을 해요.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고민을 하는데, 지금까지 거의 99.9%는요, 그래도 뭔가 먹는 게있더라는게 네, 답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확신이 안 들어서, 저희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운의을 하는데, 1800칼로리 이하로 먹으면서 살이 찐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많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들 네? 그런 예 네,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다면 지금 쓰는 양과 뭔가가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양이 네 그렇게 밖에 저도 지금 딱히 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물론 이제 내가 유전적이나 모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은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은 나중에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더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꼭 먹는 것은 그 체중과 연관이 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귀한 말씀 주신 이지선 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웃음> 유전에 대한 것도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요. 요즘 이제 유전자와 기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일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큰 스타디로서 하나 발표가 난 거는 유전자를 찾긴 찾았었는데, 찾았는데 그 유전자 자체가 실제로 그 식욕과 관련된 유전자 이미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대사랑 관련된 건지 아니면 많이 먹는 건지 뭔가를 많이 먹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어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유전자가 어, 그 사람의 식욕을 이제 증가시켜서, 진짜로 많이 먹어가지고, 예, 섭취가 많아서, 그래서 진짜 비만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수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먹고, 예,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담고 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웃음>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Give me your best advice to people who, who are concerned about obesity. Best advice, the first thing is don't hate yourself. Exactly. If you don't want to be obese. About this or anything to to else, but e s p e c i t e I think that that's the first message. The second message is uh, if you are, it's worth trying to lose weight. But expect to lose only a small amount, 5% or 10% of your body weight, and that's okay. That's a good amount of weight loss. It will reduce your risk of developing diabetes. 아 6. 0였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감량을 시도하지 마시고 약간 시, 어, 뭐 5% 정도 감량하셔도 그 만성질병 위험이 상당히 내려간다.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셔도 좋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본인을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어, 드리면서